아, 올라가고. 지금 사운드 올리, 어? 자기에서도벗어나서찔죠네 아, 이렇게 보송. 방식으로 막아줬어요힘인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요 거 이거. 피거 이거. 이이럴이이렇게서포거이 해주니까요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알로리죠 네, 저기 상고 네, 쿨타임이 3초 남아 있었는데 바티에는 어, 일단 스킬 코를 스킬 코를 기다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어, 창술사 아래쪽. 뭐 어, 오히려 어, 어, 없는 아, 이 없는 체력 와중에도 맹룡을 한번 긁었고 피닉스. 아 모두 바꿔서. 자 일단은 창술사부터 끊어 죽고서. 그렇죠. 네, 이 타이밍에 지금 딜퍼 보여드릴게요. 이거 써머너가. 그러면은. 써머너가 살아나기 어렵죠. 네, 마력 이거는... 빼주고. 어, 심포니아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아 이거 방시고 방시고 밖으로 파일. 이제 꺼내는 모습이었고 박성기 음. 자 이제 불러 들어갑니다 일이 전반적으로 체력이 없다 보니까 한번 버티면서 싸우겠다라는 어, 근데 있어요, 이거? 보였습니다 자와자 아, 아아 어쨌든 뭐딜 자체가 뭐 보험업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하면 아, 아위험했어 이제 이태. 와. 오 순식조에 빠지나 봐서. 지금은 미수 선수는 그냥 죽으러 들어갔어요. 공사가 예. 네. 아직 성기 각이 안 모여서 못 쓰고 있는 건데. 네. 주에다가네 지금 금강성공 타이밍이기 때문에 각만 잘 나오면은 아오부시카족를한번 비녀요. 각성기 아직 못 썼어요. 아아직한한 명이라도 가야 될 거야. 자어요어어 그고그 다음에 창술이 이만큼 피해를 받아줬다 이거는 근데 룸의 장인 망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잘 만든 거예요. 아 그쵸. 그 마지막에 이 선수의 그 각성기만 아니었다면은 그 본인들의 승리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이문 선수의 지금도 딜 보시면은 어 굉장히 잘 넣어줬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 대회에 출전을 해봤었던 룸에 장인 망고의 욕하면 트롤한 미수 선수고요. 이번 대회 첫 출전하는 파이리의 선수들인데요. 현재는 파이리가 한 세트 앞서 있습니다. 네. 결국에 기공사의 몸에 큰뭐 케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면요 기수 어, 어, 선수에서 네. 이름 물었죠. 선무집이 깔리고 흡철장 신도 띄우고 급성화선을 잡겠다! 각성기 쏟아부으면서 미수 아, 아, 꽤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근데 이 타이밍에는 미수 선수도 어, 생각했던 거보다는 아, 많이 그렇죠. 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심포 타이밍 걸고 이제 힘 빠졌지? 잡으러 갈게 네. 공사가 살짝 기다렸다가 이제 가별성. 어? 이쪽 불러가요아 케어가 너무 좋네요 네자 아... 달리 맞이까지 뒤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위에서 그리고... 참술사도 한명 갈대! 자 박성기! 자 보호막 받았죠? 받았죠? 예. 이거... 어떻게든 버텨줘라! 파일이 여기에 많이 줬거든요? 네? 예. 자 이거 한번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박성기까지 써가면서 이거 맞받아치겠다는 라 건데 그렇게 성과를 좀못 봤어요! 백0 맞았고 이거 밑에 두 명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물론 룸에 장인 방보 선수들의 체력도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예. 야, 이게 홀라가 각성기를 쓴 곳에 비해서는 어쨌든 치료 아, 이 아, 결론은 아, 너무 잘 버텨요. 네, 키를 내줍니다. 자, 위쪽에 지금 배마를 약간 노리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방시고 잘, 살렸죠. 아, 이게 케어가 <웃음> 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장술사가 각이 될줄 알았는데 <웃음> 아,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불수 있는각는안 나왔죠. 네.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 약간 좀 리스폰이 좀 보이는 감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그러 얘기는 했는데 잠수 싶다가 베이파 타이밍이에요 마리리는 계속 따라 붙고 있고 <웃음> 그 선수가 어쨌든 빠져 나와서 뭐 어, 추가적인 티를 넣어주는 모습인데 이게 예.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예, 이 정도면은 예, 예. 첫 순간 맞고가 무리가 됐습니다. 이미 진영이 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떨어져서 1대1 구도의 자체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었죠. 네, 룸메장이 맞고도 최대한 어쨌든 시간을 벌면서 상대 체력을 빠으면서 하나 다시 달려 나갑니다. 반월성 올렸고 백룡. 어, 미 어! 선수가. 여기까지 알림하지 다 들어갔습니다. 썸머머 아, 지금 또 프리딜이 너무 나왔고 이거 버틸을 예. 위한 텔시온인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돼요 텔시온은. 5대3 시간이 무급권. 아... 버틸인 지금 무급권은 아, 그렇죠. 네. 아, 방식옥도 이미 깔려 있었고 네. 본인이 조금 어떻게든 어 데스를 안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죠. 조금 마스터는 일단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5대3. 없어서 이번 페트는. 벌써 더블 룸에 장인만고 야! Yeah. 아, 지금 이문 선수의 딜링 거기에 미수도 같이 잘거들어 줬고요. 네, 엄청 지금 잘해준 모습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받은 피해도 이 정도면은 잘 피하면서 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길도 잘 넣어줬죠. 네, 우스타크라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또 보여줬던 선수도 있었거든요. 과연 두팀 중에 어떤 팀이 올라갈까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네, 주도권을 좀 가져와줘야 확실히 편한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아, 어, 접근마스터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야, 접근마스에 네. 바로 그냥 써버립니다. 어, 창술도 강하게 들어갔죠, 지금. 센터 쪽에서 서로 간에 스킬 교환. 어, 회선 참잘 물었고요. 근데 선물 증기. 그래서 일단 은 접근마스터 선수가 지금 요카멘트롤 선수의 이 감시곡이 너무 거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어주는 어. 것보다. 조풍값! 볼리나이트! 다! 아. 어요 여기서 더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대신 미수 끊었고 네 10분이야 어,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다시 3대 3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게 급한 나머지 쓴 바드의 극성기인 것 같아서 대신에 그러니까 루매장의 망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 상대 그런 식으로 다운 뺏어와야 됩니다 약간 신경 안 쓰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들어가는 데이기 나쁘지 않아요 마력! 골랐습니다. 자 3단원까지 맹룡! 어, 지금 축복이 걸려 있었음에도 그 둘을 그 길을 뚫어버렸어요 예. 어이 타임에 나오기 전에 반까지 체력 깎으면 또 할만하거든요? 네. 일단 멈추긴 했는데 이러니까 착수리 불고 또좋았어요자 네. 이거 바드... 바드... 지금 바드 불려고 하잖아 바드가 잘견디고 시간을 벌어주긴 했거든요. 물론 죽었습니다만은. 네. 뒤에서 서머너가... 그러니까기공을 건드려줄 수 있었는 거든요 마력을 물러나라? 빠져라? 아, 그리고 또 파이디가 지금 박성기를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이거 설마 기공 각이 나오는데요 이거 안지공 그리고 뭐건 하겠죠 일단 알리마지 때문에 일단 빠지자 예. 골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조근 마스터 선수는 재미를 보여요 재미있는데 어, 네. 자 둘다 둘다 같이 말려 네 어, 이거 지금 최종번 네, 미뤘고요 어. 아 그림이 나오나요 일 예, 예. 세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리고 3단계 켰어요 아까부터. 지고 있던 거. 네, 잡아래각도기 아리죠, 아둘 다오. 자, 이에이 5대 3, 5대 3, 6대 3.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모서머너의 뭐 피해량이 조금 줄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미수 선수가 그만큼 본인이 다 받아가면서 열심히 각을 만들어 주려고 했었고 실제로 서머너가 뒤을잘 보는 뒤을 많이 쏟아 붓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는데 정말 찰나였습니다.